안녕하세요 여유부부의 부인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세계여행을 준비하면서 꼭 하고 가야 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티푸스 A형 간염, 티 p 홍역, 황열 말라리아, 콜레라 우와 무시무시하네요 이렇게 일곱가지인데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일단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고 접종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예방접종 종류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맞았던 예방접종 중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이 나눠져 있어요 생백신은 4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고 사백신은 굳이 상관은 없다고 는 하시는데 일주일 간격으로는 맞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백신과 생백신 사주 간격으로 나누는 거를 기간을 짜고 그 사이사이에 그냥 사백신을 넣어서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황열과 콜레라는 국립 검역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거주하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목소리> 멋진 <웃음> 었다 <웃음> <웃음> 설명해 주셨어. <드렸어. 웃음> 아프나. <웃음> <웃음> 지나가라 쳐다보지 <찾아보지> 마. <웃음>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는, 황열주사를 맞고 나면 노란색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종이는 세계여행을 가실 때꼭 여권과 함께 지참하시고 여행을 가셔야 돼요 비용은 32,460원 지불했습니다 황열은 맞았을 땐 조금 아팠는데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괜찮았습니다 콜레라는 경구용이어서 이렇게 마셔요 처음에는 아. 어떤 맛일까 걱정했는데 이맛이었습니다 때로는 한의 냄새 향기 선들리요이맛이야 어떤데요? 응. 연기하지 마라. 어, 저, 긴장된다 <웃음> 약간.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냥 물이다. 말이라서. 어떤 너 무슨 맛인데 표현해 봐봐. 포카레스웨트 향은 그냥 첫 향이고 스킨 있잖아 점성 질트 스킨에 물에 타서 먹는 느낌 딱그맛이야 콜레라 그래. 방금 먹고 항해 조사도 먹고 콜레라 좀 먹자 어쭉 먹자 좀 먹자 먹그러 어디입니까? 여기가 부산광역소입니다 부산중앙동 콜레라는 철저한 개인위생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같이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열 접종할 때 같이 접종했습니다. 콜레라는 2회로 나눠서 접종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접종하고 나서 일주일이나 6주 사이에 한번더 방문하셔서 검역소에 방문하셔서 접종하셔야 돼요. 콜레라는 첫 번째 비용은 4만 원이고 두 번째 비용은 3만 9천 원입니다. 조금 맛이 없는 포카리스웨트 같은 맛이었어요. 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열과 홍역 예방접종이 생백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황열을 맞고 나서 4주 뒤에 홍역을 예방, 홍역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가까운 집 근처 내과에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더라고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는 2만 5천 원. 저희가 알아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갔고 2만 5천 원 지불하고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홍역은 아픔 정도가 음, 맞을 때는 되게 아팠어요. 진짜로 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가 근육이 팍하면서 아팠는데 한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맞았나? 기억이 안날 정도로 괜찮았어요 홍역 단독으로 예방접종 하는 게 없고 mmr 이라고 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이 같이 포함된 예방접종을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가까운 보건소 가서 맞으시면 되고 5,000원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안될수 있습니다 장티푸스 좀 아프겠죠? 어디 꼽습니까? 꼬깨어깨깨장티푸스는 맞았을 때 그냥 조금 우려한 느낌이 있었는데 하루 정도는 근육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 p 은 주소지에 나와 있는 보건소를 가셔서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돼요. 가격은 18,000원 지불했습니다. 티 p 을 맞고 나서 저희 부부는 3일 정도 근육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아, 맞을 때는 안 아팠어요. 맞을 때는 어? 들어갔나? 주사 포서 나왔나? 이랬는데 이게 퍼지면서 근육통이 온몸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저희 부분은 근육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T 대비 가장 근육통이 오래간다 뭐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그랬다 그리고 비용은 18,000원 지불했습니다 A형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는 항체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A형 항체검사를 하면서 B형 항체검사도 같이 했는데요 비용은 19,730원 지불했고요 3일 정도 지나면 항체 결과가 나와요 저희 부부가 동일하게 A형 항체는 없고 B형 항체만 있는 걸로 나왔어요 가장 늦게 여행을 가기 전에 맞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맞진 않았고요. 곧 맞을 예정입니다. A형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세계여행 준비하면서 가장 아픈 주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죠? 보건소! 어디? 해운대보건소제 <웃음> A형 간염 예방접종 맞을 고예방접종 끝납니다. <웃음> 조사 좀 보셨는데? <얻어드립니다. 웃음> 아 놓으셨어요? 네. 이렇더라. 이렇게 놓을 때안 아팠던지. 하자. 하자. 하자. 네, 되게 위험통으 아프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말라리아는 주사로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약을 복용하는 방법인데 말라리아 예방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먹는 약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 장기간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은 솔직히 하루하루 먹는 약은 너무 양, 양도 양 많고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약이 하루하루 먹는 약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독하고 그리고 부작용도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처방을 받지 못했어요 며칠내로 결정을 내려서 보건소에 가서 처방을 받을 예정입니다 16개 하고 제알더 구주분두분 다에 요거는 출발 일주일 전부터 출발일이 만약에 수요일이면 그전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각고 요일마다 일주일 일정씩 음,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진짜 개인적인 위생 관리만 잘하면 한 8, 90%는 예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나머지는 나쁜 모기들 때문에 준비 잘해서 모든 예방접종 잘 맞고 여행을 안전하게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접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예!